어, 이거 뭐지 와 진짜 깨진 것같잖아 하지만 영상이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아, 아, 아 뭐야 아, 탁구공이잖아 아또 누가 탁구공 났어 여기다 누구긴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, 맨날 내 방에 들어와서 과자 먹고 안치고 그냥 가고 탁구공도 놓고 가고 공이랑 깨진 화면으로 할수 있는 엄청난 몰카가 생각났어 키킹이 귀여워 빅키 안녕하십니다 와워워어 오리올이다 내 방에 탁구공을 놓고 갔다 이거지? 복수다 앙유 이거 봐야지 뭐냐 어 집에 있었어 난 몰랐네 캐캐캐 야 오리올 너 이거 하면 내가 만원 줄게 만원? 오! 만원! 근데 너 절대 못한 거야. 날래 할래 날래 날래 x 래 날래, 날래, 날래. <웃음> 근데 너 절대 못해. 뭔데 뭔데? 눈 가리고 이 탁구공을 컵에다 넣는 거야. 어나 어, 나 할래 나할수 있어. 걸려들었어. <웃음> 어차피 미쳐야 문제니까. 뭐못 넣는다고 뭐 그런 거 없지? 없지 없지 그냥 무조건 넣으면 만원. 오케이. 자안돼 쓰고 구멍 들어봐 오케이 자 여기 딱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거기에 알겠어 좋아 나 준비 완료 어 준비 한 번밖에 기회 없는 거지 어 기회는 딱한번 오케이 한다! 준비, 제발! 시작! 예! 어? 어떡해! 아, 소리 들으니까 들어,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 같은데?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, 어떡해. 망했어. 저, 저거 내가, 내, 내가, 내가 그런 거야? 야, 우리언 어떡해. 엄마한테 죽었다. 팝구공 떼면 떼진 거야? 누나, 나 어떡해. 엄마 오면 나 죽어. 으악, 죽었다. 으악, 엄마다. 어, 엄마. 사랑해요 마엄마야야 oh, <웃음> 야, 야, 이거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봐봐 야 이거 유튜브야 유튜브 <웃음> 아 뭐야 장난이야? 어야 바로바로 엄마 속이기 엄마엄마 뭘칸아아아아 좋지? 귀 뭐가 그렇게 좋아? 에이 그게 어 엄마 엄마 우리 게임 하고 있었는데 오리온은 성공했거든. 성공을 해? 뭔데? 눈 가리고 탁구공 컵에 넣기. <웃음> 아우 그 조그만데다가 엄마는 못하지. 이거 성공하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. 설거지? 엄마가 성공하면 난 청소기 돌릴게. 소리를 돌려 어. 어. 그럼 해야지. 자, 어떻게 하면 된다고? 일단 슈퍼에 안고 여기 안경. 아이, 엄마 여기다 넣으면 돼. 여기다 거기에 엄마 차라 안 보여. 안데랑 탑고공. 엄마 엄마 오리온도 있어.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. 그러니 뭐 설거지랑 청소기 돌린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뭐 재밌겠다 키키키 키오이키 재밌다 키키키 자 지금 넣으면 돼? 어 엄마 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던져 엄마 그래 하나 둘셋 아우 소리가 들어간 거 같은데? 어? 엄마 어떡해? 어? 왜? 무슨 일이야? 왜? 헉, 어머! 어머 이게 뭐야? 오려 <웃음> 놓지 마라. 엄마 큰일 났어. TV가 깨졌어. 어머 <웃음> 어머 이게 얼마짜린데? 어머 어머 지금 이게 탁구공 때문에 깨진 거야? 어? AS 되겠지? 아우. 어떡해 이거 아우 세상에 아우 머리야 히히히 아우 오리온 뭐가 그렇게 웃겨 티비가 다 깨졌는데 지금 <웃음> 아하하 너무 웃기다 깨깨깨 히 안되겠다 엄마 장난이야 장난 아니고 장난이야 <웃음> 뭐라고? 장난? 이거 깨진 화면 튼거야 유튜브에서 티비 안 깨졌어 <웃음> 어머, 세상에, 그런 거야? 아우, 진짜인 줄 알았네. 야, 이거 너무 진짜 같다. 아하하하하. 너무 웃기다, 깨깨깨. 장면 좀보어가자 아우, 아우. 뭘까 재밌었으니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지요. 나도 청소하지요. 아유, 그럼 용서. 엄마한테 TV 깨진 것처럼 몰카하기 성공. 어? <웃음> 오키님들도 집안일 많이 도와드려요. 얼마나 많은 오키님들이 집안일을 도와드리는지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 에 우리 오키님들 진짜 멋지다. 나도 엄마 많이 앞으로 도와드려야지. 해개개 개. 엄마는 너무 좋지요. <웃음>